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거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128비트로 턴깅을 할수 있냐 라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비트개념을 몰라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턴깅은 진짜 빨리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시범을 보여드릴 때좀 느리게 불었는데 성기은이 바람이 나가는 길에 혀를 계속 탁탁탁 막아주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그냥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8비트가 어떻게 어떤 속도인지 잘 몰라서 제가 메트로놈, 메트로놈 앱을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로 한번 했어요 잠시만요 요 메트로놈 앱 128비트로 맞춰놓고 소리를 내볼게요 소리를 내봤는데요 지금 서가 좀 달랑달랑 거려 가지고 갈 때가 돼서 소리가 이제 왔다갔다 하긴 했는데 요 속도에 맞추는 거라면 이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한데 못 맞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28 비트로도 텅깅을 낼수 있다 톡톡톡톡톡톡톡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이렇게 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현실에서 쓰기는 힘들겠죠 음악에서 쓸때 제가 텅깅을 이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거는 요겁니다 딱 요것만 부는 거예요 C 하나 음 가지고 텅깅으로 C 시시텅깅으로만 막아내면서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 막아내면서 쓰는 걸 좋아하고요 여기에 좀 제가 어디서 가락을 따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이렇게 시시시네 개를 하나의 사이클로 하고 시시시시시시시 요거를 계속 불면서 기본 음으로 계속 깔면서 가락을 하나 따온 거를 붙여 넣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그 가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서 따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따오긴 따왔는데 그래서 친구들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줄 때덩덕풍 이거에 맞춰서 그냥 시시를 분 거예요 덩덕풍덩덕풍 시시시 하나 쉬고 시시시 팡덕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여기에 가락 붙인 거 시시시 시시라 시팔에 바시시 파이파라시파이래 시팔에 바시시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짜놓은 가락이 있습니다. <목소리> 너는 나중에 한번 요것만 따로 해서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CC는 다텅깅으로 맞고 그 다음에 가락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사물놀이 가락 장단에 맞춰서 딱 들어가게끔 짜놓은 텅깅 연주 가락이 있다 뭐 요정도 그걸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해주신 피리님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